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겹살 먹방 오늘 그리고 대망의 괄도 내냄띤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괄도 내냄띤 두 개에다가 삼겹살 이거 양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좀 많이 구울게요 그리고 프라이팬도 제 이제 자취하는 친구가 자기 그 뭐야 인덕션 쓰는데 불 어쨌든 졌습니다 아주 고맙게요 아 그리고 고기 구울 때 기름 졸라 튀니까 신문지 가져왔어요 이거 저희 학교 신문인데. 삼겹살 자를 가위, 이거 좀 짧아요. 제 다리 마냥 좀 짧긴 한데. 어, 일단은 내냄띤 두개 끓일게요, 두 개. 나 근데 오늘 좀잘 생겼는데? 일단 비빔면이 깔끔한 게, 아니 내냄띤이 깔끔한 게 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면만 넣으면 끝. 자물 끓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지만 보이시죠? 영앤리치. 이거 비빔면을 그물 차가운 물에다 한나 해놓고 삼겹살을 구울게요그 다음에 비비겠습니다. 내냄띤. <목소리> 이게 비빔면보다몇배 맵다 했지? 다섯 배인가 여섯 배 맵다 했는데 저 저번에 먹어보니까 진짜 맵더라고요 이거 얼마큼 끓여야 돼? 지금 한 2시간 되지 않았나? 아 로카 예쁘다고요? 이거 이뻐요 이거 친구 건데 태극기도 달려있고 좀 훔칠까 고민중입니다 삼겹살을 굴 타임 아이또 프라이팬이 상당히 커요 네 좋습니다 프라이팬 너무 큰데? 이거 프라이팬 친구가 준 거고 <웃음> 이거 삼겹살도 친구가 줬어요 또 야무진 친구가 냉동삼겹살인데 삼겹살끼리 붙을까봐, 어떻게 줬냐. 삼겹살이, 얼면서 삼겹살끼리 붙으면은 못 굽잖아요. 안 녹으면. 그래갖고, 삼겹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사이에 비닐을 쏴가지고, 냉동인데도 바로 굽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친구가 아주 센스가 있어요. 아, 엄마, 이거 좀 떼줘요. 짜증나니까 두줄 동시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좀 어렵네요. 아, 너무 힘들어. 얘, 얘, 얘, 얘가 안 뒤집어져. 얘두 갠데 지금. 그냥 두 겹으로 먹겠습니다. 개자식. 왔다 가. 아, 엄마 너무 뜨거워요. 아, 뜨거워! 왔다 가. 왔다 가. 에이, 씨팔. 왔다 가. 여기에다가 비비면 소스 넣고, 아니, 내넴띤이죠내넴띤 삼겹살 비빔면 게임 끝이죠? 자, 비빌게요. 존나 비벼! 약간 보여드릴까요? 색깔이 좀 연하지 않나요? 좀 진해진다. 이게 비빔면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맛은 똑같거든요? 맛은 똑같은데, 김 대신에 보시면은, 땡초 고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이게 먹으면서 입에 쏙쏙 들어가는데, 정말 뒤지게 맵습니다. 제가 좀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 잠시만 이거 신문지 좀 치울게요 아자 초점 좀 잡혀 진짜 어 그렇지 이거 좀 땡초고추가 안보이네요 삼겹살도 삼겹살 세 줄인데 생각보다 적어요 어 진짜 안 잡힌다 초점 그냥 먹을게요 삼겹살 세 줄에 네네딘두줄 먹을게요 일단은 당연히 싸서 첫입은 음. 아, 개맛있는데, 개, 개 매워. 이거 싸서 먹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카메라가 좀 이상해요. 봐봐요. 초점이 안 잡혀. 아! 땀나, 여기. 아, 먹겠다, 이거. 삼겹살이 세줄이긴 한데 삼겹살이 얇아가지고 금방 먹을 것 같아요 나도 먹고 싶다 이거 뭐 그렇게 거창한 음식 아니니까 뭐 해먹지 않을까요?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생각보다 자취방에서 삼겹살 굽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이렇게 먹으니까 금방인데요? 비빔면 두 개? 아, 진짜 못 잘랐다, 진짜로. 아, 못 자릴라. <웃음> 이거 콧물 아니고 인중의 땀이에요? 진짜임. 아, 맛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너무 안해서 그런데 저 염색했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오늘 처음 와서 모른다고요? 이제부터 제 방송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니까 지금 아프리카TV잖아요 유튜브도 하니까 유튜브도 좀 구독해 주시면 조금 고맙겠습니다 아, 너무 매워 아, 그리고 내냄비 먹으면 잘생겨져요 이거 입술 빨개지면 잘생겨지는거 알죠? 많이는 안 고마우신 거요 장난이죠, 진짜 많이 고맙죠. 저는 이제 구독자 한분한분 한분 이름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구독자 400명 이름 다 외웠어요. 그 어? 그 수현님, 지연님 영선님, 정우님, 철수님, 맹구님 다 외웠어. 야, 진짜 너, 너무 매워. 아, 진짜 너무해요. 아, 진짜 너무해요. 진짜 진짜. 아이거 이거 비빔만 먹을 때 오돌뼈 좀안 좋은 것 같아. 저 오돌뼈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 입에 꽉 찼는데 오돌뼈 지금 짜증 나. 근데 구독자님들 이름 외울 수 있는데 솔직히 구독자 구독자분들 이름 그 리스트가 안 떠. 그래서 못 외우는 거죠. 저 아프리카 TV 시청자님들은 다 외워요. 시청자가서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매운 걸 먹을 때 입에 오물오물 한거 개짜증나는데 오돌뼈 때문에 지금 이 새끼 왜 이렇게 커? 이거 오돌뼈 있으면 너무 맵거든요? 이거 오돌뼈 따로 뗄게요. 이거 내냄띠 마지막 부분이 제일 매운거 알죠? 여기 양념 다 모여있어서 여기 양념이 다이소 녹방이에요 아니 녹방 아닙니다 지금 12시 4분 생방송이에요 시청자가 너무 없죠? 그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방송하는지 말이야 술 마실까 고민중이에요 이거 KGB 옛날 애들이랑 집에서 술 먹기로 해서 사놨는데 안 먹었거든요? 오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남잔 또 숟가락으로 따야죠? 두점 남았는데 세점 남았네? 이거 진짜 못 먹어요 김치 없으면 못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저 진짜 김치 없으면 못살거든요? 근데 요즘 김치가 없어갖고 먹방을 못하고 있어요 김치 없이 삼겹살 먹는 방법이 야 한잔해 현재 시청자 0명 <웃음> 시청자 0명이야 이거 존나 혁명이네 영둥이 방송 이새끼 혁명이야 오늘 우선은 삼겹살 세줄에다가 괄도 내냄 띤 이게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다 들어왔어요 내냄 띤 양도 적고 그리고 삼겹살도 얇아가지고 다 먹을만 했고 어, 오늘은 오랜만에 먹방치고는 좀 맛있게 먹었네요 영둥이 먹방치고는 좀 진수성찬이 아니었나 싶은 마음이 들고 요즘 유튜브 업로드를 너무 못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앞으로 좀 자주 올린다고 맨날 말하면서 존나게 안올리죠 그죠? 그니까 러 자주 올릴게요 이번엔 진짜로 진짜... 진짜야... 아 진짜야... 아, 진, 아 진짜야... 한잔해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오, 맛있네